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절TV 브레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성비 좋은 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는데 오늘은 제 2탄 트위스터 산드 마가린 이 상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첫째 뭐 가격이 싸다. 모든 사람이 가격이 싸면서 맛이 좋은 걸 원하죠. 뭐 가성비라고 하죠. 뭐, 그런 제품이 있다면,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죠. 근데 그런 제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있습니다. 패밀리 마트에서 나온, 파, 미, 마, 베이커리. 정말로 빵이 살아있네. 아, 한번. 첫째 가격은요, 샤크주엔이라고 해서, 뭐, 한국돈으로, 뭐, 110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세금이 붙어서, 118엔이래요? 그럼 뭐, 12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통기한은 뭐, 패밀리마트니까, 짧을 수 있지만, 8월 22일. 오늘은 며칠일까요? 음, 19일. 아직도 3일 정도 남아있네요. 그러면, 와, 뒷쪽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음, 오가시팡이라고 써있네요. 겐자이료뭐 마가린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계란 쇼터닝 뭐 등등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있는데 이야 여기 보면 열량이 나와있네 405 칼로리 이한 봉지당 405 칼로리면 음, 성인 섭취량 3600 칼로리 1600 칼로리 중에 뭐 4분의 1 식단을 차지하네요 그래도 뭐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고요 살아있네. 뜯어볼까요? 이야, 살아있네.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야, 트위스트. 뭐 우리나라 꽈배기랑 비슷한데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하면, 뭐, 터보에. 트위스트의 사랑. 와, 이 농담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걸 아는 분들은 참 저사람 참 구수한 사람이라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멘트를 한번 쳐 봅니다 뒤쪽을 보시면요 뭐 이런식으로 꽈배기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안쪽을 보면 아, 예술적인 마가린 예술입니다 마가린이 있고요 감은 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달고, 커피랑 마시면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피. 음. 식감은 부드럽고, 이 마가리는 달콤하며, 커피와 환상적인 화모니. 음. 굿 커플이네요. 뭐 판타스틱4라고 얘기할 수 밖에 뭐 여기 스파이더맨이 놀라지 않을까 한번 드셔보세요 스파이더맨 Hi, Shall we eat? 오케이 땡스 땡스마이트 이야 이 스파이더맨은 얘기가 있네요 땡스마이트래요 호주에서 왔나? 땡스마이트면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땡스마이트 얘기했다면 저는 다 라고 말해야겠죠 뭐 여기 호주에서 좀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얘기하는 말 자체를 알아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비속어니까요 타라는 말은 땡큐의 약자입니다 호주에 가신다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땡큐 베리 마치음 환상적인 예술이네요 음 말도 잘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 트위스트 산도 마가참 음, 이름도 느끼하게 생... 들리지만 맛은 환상적입니다 한국돈으로 1200원짜리 빵이 무슨 제과점빵을 능가하네요 라는 제가 전보다 뭐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한번 댓글에 감상을 한번 써주세요. 저도 그거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조이 t v 브레디였습니다.